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 목입니다 오늘은 장성동에 있는 1층짜리 상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대를 놓으실 분이나 신축하실 분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왕복 4차선에 접혀져 있습니다.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0m, 여기서 여까지 거리가 27m. 이 방향이 북향입니다. 용도지역은 도시지역,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. 건폐율 60%와 용적률 200%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.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장양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동사무소입니다 여기가 장원초등학교입니다 여기가 장성걸린공원입니다 여기가 포항온천입니다 이 방향이 두산이브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부원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포항대학교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환호동 가는 방향입니다 위치는 사거리 부근에 있습니다 뚜속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습니다.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. 면적은 535.9제곱미터 약 162평입니다.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. 용도구역은 상대보호구역입니다.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신축하실 경우에는 건폐율 60%와 용적률 200%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. 도로는 25m 왕복 4차선에 접해져 있습니다. 방향은 도로가 접한 부분이 북향입니다. 도로의 접한 길이는 약 20m입니다. 주변에는 장량동사무소 장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건물에 관한 사항입니다. 옆면적은 9 9제곱미터약 30평 입니다. 주구조는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. 지붕은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. 주용도는 제 2종 걸린생활시설 입니다. 층수는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. 사용승인일은 2010년 12월 27일 입니다.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현재 세입자가 보증금 1 천만원에 월 120만원으로 있습니다. 매입하시는 분이 계속 임대를 원하실 경우에 임대가 계속 가능하고 신축하실 분은 세입자 내보내는 조건으로도 매매가 가능합니다. 매매금액은 9억원입니다. 이 영상에 좀더 알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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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